안녕하세요. 미지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저의 항상 고민인 이 블랙헤드 특히 코 주변에 제가 블랙헤드가 정말 많거든요. 블랙헤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패드 있죠? 요즘에 뭐 아하바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패드 성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그 제품을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헤드가 그렇게 빨리 제거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같이 공유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남겨보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세안을 하시고 나서 딱 토너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랙헤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하파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 피지와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패드 있죠? 패드로 요거를 사용을 먼저 할 건데 스트라이덱스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스트라이덱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리스텍스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손으로 잡기 편하게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처럼 엠보싱 면이 있고요 뒷면은 플랫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지가 산화돼서 검게 변한 상태가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바세린으로도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워터필링기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공에 블랙헤드가 장난이 아니죠? 우선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나서 모공패드로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 위에 5분 정도 올려줘서 불려주도록 합니다. 아하, 바하, 파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사용해도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면 워터필링기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클렌징 모드로 해서 불려준 부위에 블랙헤드를 제거해줄게요. 저는 힘을 주면서 했더니 피부가 빨갛게 자극되더라고요 웬만하면 힘을 주지 않고 스무스하게 제거해주는게 좋습니다. 아... 제거되는 블랙헤드 보이나요? 진짜 더럽다 2회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비포와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두번 진행했는데 대부분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블랙헤드가 제거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일주일에 세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두번으로 관리를 해줬습니다. 턱 쪽에는 화이트헤드가 너무 많아서 턱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했는데 이렇게 누렇게 나오는 피지 보이나요? 마스크를 써서 더한 것 같은 느낌 뭘까요? 3주 정도 관리를 했고요. 코에 블랙헤드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전보다 너무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아쿠아 필링기를 검색해보면 2만원대부터 있더라구요 저렴한 가격대에 필링기를 구매하고 피부과 갈 필요 없이 10분 투자로 깨끗한 모공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서 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필링기도 썼는데 팩까지 하면 좀 귀찮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피지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을 있어요 에스테틱으로 유명한 제품이 쿠스라는 브랜드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하관에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휴대하면서 바르고 싶은 부위에 롤링해서 바를 수 있고 가격이 좀더 저렴한 플라스틱 롤러가 아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를 때좀더 청량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속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피지라든지 화이트 헤드, 그 다음에 이런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나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요즘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자꾸 트러블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피지를 관리하는 제품까지 발라서 제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헤드 관리법을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지세요. 지금까지 미지 뷰티였습니다. 안녕! 빠이!